참깨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우와 사랑가 한번 짜볼까? 오 아니 왜 이걸 찍다 말고 먹고 있냐? 아이. 얘를 맛있게 먹으려면 깨가 있으면 좋고 참기름 있으면 좋고 겸손하게 두 손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고공락 와우 와우 아 계란 짓을 하고 있나? 뭐 하는 거지 지금? 양념게장 먹어볼까 모락모락 김나는 밥위에 올려서 통으로 뜯고 다리도 냠냠 마무리는 참기름또 먹고 싶어지네 오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? 좋아요. 아니 아까 이거 락앤락 통을 딱 뜯었는데 빡 여는 순간 그 게장 향이 퍽 나는데 어 진짜 흥분했잖아요.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통통한 놈을 한번 위로 올려봤어요. 와우. 와 이거네 와우! 자! 준비! 계장이 내린다~~ 사라라아이고압력을 키워야되겠네 아, 따가 아니, 여기 하필이면 집게와 다리가 있어 먹어야지 아, 근데 여기 양념게장 맛 괜찮은데요? 이게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맛이에요. 약간 그런 거 있죠? 식당에 가면 약간 비페 같은 데서 주는 그런 양념. 살짝 달다구리 하면서 막 매콤하면서 막. 어떤 양념인지 아시죠? 그것보다는 좀더 맛있긴 한데 약간 그런 유의 양념게장입니다. 여기다가 뿌려볼까? 깨를. <웃음> 와깨 진짜 잘 어울린다. 와. 몸통체로 먹어볼까? 밥을 한입 먹고 그러면? 어, 그냥 이렇게 짜먹는 것.. 이게 뭔가 느낌이 있는데? 먹는 입장에서는? 이게 보.. <웃음> 보이는 입장에서는 별거 없을 수 있는데 음. <웃음> 와, 게장 틴트 미쳤다 이거 봐 다만 좀 짜보자. 와, 양념 게장 살만 따로 파는 것도 있다면서요? 다음엔 그걸로 한번 해봐야겠다. 와 먹어보자. 한번 여기 조금 비벼 볼까? 참기름 향. 오, 와, 이거 그냥 다 비벼야 되겠다. 말이 필요가 없네. 이 어떤 맛인지 상상이 되, 되세요. 와. 어 이게 들어가나? 진짜, 진짜 잘 먹었다. 너무 맛있는데, 이야. 아, 매워. 맵네.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양념게장을 먹어봤어요 <웃음> 맛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약간 달달하면서 그런 양념게장 맛이라 양념게장도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게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놓고 아 되게 뭔가 오묘한 밍밍한 이런 막 빨간 양념을 이렇게 막 발라놓고 파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만족이 안돼 근데 이거는 딱 먹으면 아 어렸을 때부터 먹던 약간 추억의 그런 맛. 이 다리는 이따가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뜯어 먹어야 되겠어. <웃음> 참기름은 적당히 넣으면 맛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참기름 향밖에 안 나니까 참기름은 적당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는 나는 진짜 게장맛만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참기름은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!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